너무 귀엽다고 난리가 나는 뭐야? 그게 뭐야? 이런 기름종이 보신 적 있으세요? 전 결국에 다시 얘로 돌아왔어요 너무 고급지지 않아요? 이렇게 작게 들고 다닐 수 있는데? 이 소리 진짜 많이 듣지 않으세요? 이거 뭐야? 어디 있고요? 마롱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진짜 꿀꿀꿀템들을 추천하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바로 저의 파우치 속 아이템들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진짜 이 안에 있는 내용물 평소에 잘 보지 못했던 것들이 많을 수 있어요. 이 제목이 나만 알고 싶던 이지만 여러분들한테 꼭 알려드리고 싶었던 었 그런 아이템들이 많으니까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그럼 저희 귀여운 파우치를 털러 가봅시다. 자 먼저 이 파우치는요. 피카소 꼴레지온이랑 테트미랑 콜라보 했을 때 나왔던 파우치예요. 제가 평소에는 여기서 필요한 것들만 그냥 낱개로 가지고 다녀서 사실 완전 데일리 파우치라고 할 수는 없어요. 아무튼 열어볼게요. 짠. 짜잔. 어, NG야, NG. 들어가. <웃음> 제가 이 메쉬망에는 좀 길쭉길쭉한 아이들이나 작은 애들 있죠? 잃어버리기 쉬운 애들을 꽂고 다니고 그냥 큰 부분에는 부피가 큰 아이들을 가지고 다녀가지고 이렇게 꾸려봤습니다 자 그럼 어떤 신박한 아이템부터 소개를 해볼까나 짜잔 요거는 뭐게요? 립스틱일까요? 요거는 기름종이입니다 여러분 요런 기름종이 보신 적 있으세요? 진짜 이거는 꺼낼 때마다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뭐야? 그게 뭐야? 이렇게 물어보는 제품이에요 셀프뷰티의 기름종이인데요 요렇게 뚜껑을 열면 안에 내장된 기름종이가 있고 요렇게 돌돌돌돌 뽑아서 키친타월 우리 쪽, 그런 것처럼 탁 고정을 시키고, 착, 어, 잘못 뜯겼다. 찹 뜯어내면은 요거를 기름 종이로 이렇게 쓸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리고 다시 이렇게 딱 닫아주면 되는데요. 이게 센스 있게 또이 육각형 모양에 이런 식으로 거울이 내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자기가 필요한 부분에 기름을 닦아낼 수 있는 정말 신박하고 최고로 유용한 기름종입니다 저는 건성이라서 여름에만 가지고 다니기는 하는데 지성이신 분들 그리고 진짜 피지나 기름이 정말 많이 올라오신다 하시는 분들은 일자로 납작한 그 못생긴 기름종이 말고 이런 거 하나 가지고 다니시면 은 엄청 센스 있고 예쁠 것 같지 않나요? 이거 진짜 진짜 강추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것도 진짜 저의 꿀템인데 제 영상 오랫동안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미스테린 포켓이에요 뿌리는 각을, 씹는 각을 뭐 별게 다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봤을 때 제일 티안 나는 게 이거예요 제가 다른 분들이 영업한 그런 다른 제품들도 한번 써봤었는데 전 결국에 다시 얘로 돌아왔어요 근데 이거 왜안 유명해졌냐? 이거는 직구해야 돼요 저는 직구를 잘 못하는 사람이라 그냥 스마트 스토어 같은 데서 파는 거를 통째로 대량으로 사가지고 쓰고 있기는 하지만 이 리스테린 포켓 민트가 한국에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엄청나게 컴팩트한 사이즈의 이 뚜껑을 열고 안에 한 장만 이렇게 꺼내면 필름을 혓바닥에 이렇게 붙여주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넣어주면 그 우리가 가글 했을 때처럼 입 안에 전체가 좀화가해지면서입 안에서 넘어오는 그런 구치 같은 걸 억제할 수 있거든요. 제가 왜 다른 제품들보다 이걸 더 추천드리냐면 이거는 제가 썼을 때 들키지 않아요. 왜 신경 써야 할 자리들 있잖아요. 거기에서 칡 뿌리는 가글을 쓰면 소리가 다 나요. 그게 스프레이 타입이기 때문에 아무리 이렇게 찔끔 짜고 싶어도 그게 소리가 난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이 뚜껑 열 때만 아주 살짝 열어주고 여기서 필름 살짝 꺼내서 바로 훅! 아무도 몰라요. 그냥 나만 이입 안이 상쾌해지는 거야. 그래서 저는 이거를 직장에도 갖다 놓고 집에도 갖다 놓고 파우치 마다 껴져 있고 여러 개를 사서 여기저기에 그냥 다 넣어두고 다니는 그런 템입니다. 이거 하나에 24개밖에 들어있지 않아요. 그거 한번 직구할 때한 3, 4개씩 직구해도 금방 쓰니까 전 이거 진짜 추천합니다. 다음으로는 휴대용 향수. 나는 왜 파우치템 할때그 향수 그대로를 들고 나오는지 모르겠어. 향수 그대로 들고 다니려면 이렇게 엄청 크잖아요. 요거 이렇게 작게 들고 다닐 수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 향수 공병이두 개가 있는데 이 하나 요거는 포멘트 제품이 들어있습니다 이 포멘트에 시그니처 퍼퓸 코튼 메모리 향이 들어있어요 이 코튼 메모리 향은요 아 이거는 그냥 딱 맞으면 어? 마른 느낌인데? 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웃음> 어, 탑노트, 미들노트 이런 거에 대한 정확한 설명은 잘 모르지만 진짜 이름 그대로 코튼 약간 파우더리하면서 살짝 단 향? 알록달록한 과일들이 있고 거기에 꽃으로 도 데코가 되어 있고 그런 식탁 위에서 햇살이 따사롭게 비치는데 바람도 살짝 시원하게 불고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저는 이런 프루티, 플로럴 이런 쪽 향수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거 정말 제 취향이고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메인으로 가지고 다니고 좀 시크해지고 싶은데 좀 그냥 청초해지고 싶은데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쓰는 향수 공병이 따로 있는데 그거는 이제 제가 향수를 믹스해가지고 그때그때 조금씩 담아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그때그때 다릅니다. 이게 또 좋은 점이 안에 향수 잔량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어떤 향수 공병들은 이걸 다 열어야지만 얼만큼 남았는지 확인이 가능했는데 얘는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그냥 제가 확인하면서 채워 넣어주면 되는 거고 그리고 선제품! 제가 선크림도 엄청 좋아하잖아요. 좋아한다고 표현하기좀 그런데 자외선 차단에 되게 신경을 많이 쓰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제가 화장을 하고 나서는 이제 얼굴에는 덧바르기가 좀 힘들지만 몸에 특히 여름에는 선스틱만큼 간편하고 챙기고 다니기 쉬운 그런 제품이 없더라고요. 아무리 흡수가 빠른 선 로션 타입을 발라도 이렇게 막 펴바르고 다녀야 되는데 이런 선스틱 같은 경우에는 그냥 슥슥 슥슥 5초면 끝나니까 원래 항상 좀 납작하고 이렇게 네모난 그런 선스틱을 들고 다녔었는데 이거는 특이하게 약간 라브르케 립밤처럼 생긴 그런 제품입니다. 이것도 돌돌돌 돌 나와서 이대로 그냥 쓱쓱 펴바르면 되는데 잔여감이 막 끈적이게 남는 느낌은 아니고 그냥 가지고 다니기에도 사이즈가 괜찮은 것 같아서 얘를 넣어놨어요. 그리고 쿠션입니다. 이것도 제 지인들이 실제로 보면 은 너무 귀엽다고 난리가 나는 제품이에요. 원래 제가 에스쁘아 비글로우 미니 쿠션을 들고 다녔었어요. 근데 그거를 제가 다 썼어요. 근데 마침 지베르니에서 이렇게 미니 쿠션을 보내주셨거든요. 어떻게 내가 미니 쿠션 좋아하는 거 어떻게 아시고. 뷰티 유튜버 중에서 미니 쿠션 제일 잘 가지고 다니는 사람일걸요 제가? 미니 쿠션이지만 얼마나 알차요. 여기 거울도 달려있고 쿠션 퍼프 이렇게 짜가지고 수정, 화장하는 부분을 톡톡톡톡톡 해주면 됩니다. 1박 2일 하루 종일 이렇게 놀러가거나 그러면서도 좀큰 쿠션을 챙기기도 하는데 기본적으로 약속을 잡으면 저녁 약속, 브런치 약속 이렇게 좀 짧잖아요, 시간대가. 근데 거기에 이것저것 필요한 걸다 챙기다 보면 가방이 너무 무거워지고 너무 큰 가방이 필요한 거예요. 저는 예쁜 뿌띠 미니 가방을 들고 싶은데 그럴 때마다 챙겨가지고 다니는 그런 쿠션이에요. 컨실러 살짝 걷어진 거 다시 위에다가 얹어줄 수도 있고 충분히 쿠션의 역할을 하거든요. 그리고 틴트, 틴트도 미니 사이즈예요. 요거는 저번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죠? 포렌코즈 틴트입니다 감히 말하지만 미니틴트로 나온 것들 중에서는 제일 좋아요 왜냐면 이 시국에 마스크에 안 묻는 이렇게 지속력이 괜찮은 미니틴트가 없어요 요거 포렌코즈 마켓 하는 거 영상 보신 분들이 이렇게 댓글도 많이 달아주셨는데 요거 영상 올라갈 때쯤이 아마 마켓 시즌일 것 같은데 여러분 포렌코즈 미니틴트 진짜 괜찮습니다 선물하기에도 아주 좋아요 제 친구들도 아주 아주 만족했다고요 그 지금 제가 바른 모스랑 브랜 컬러를 여기다가 넣었고요. 이렇게 컬러는 살짝 코랄빛 하나랑 조금 더 짙은 포인트 컬러의 레드빛 하나 이렇게 챙겼습니다. 이거 지속력 좋은 건 다들 아시죠? 그리고 이제 제 친구들 중에는 메이크업을 잘안 하는 친구들이 좀 많아요. 그냥 색조에 좀 관심이 없고 스킨케어도 잘안 하고 이런 친구들이 많은데 그 친구들이 항상 저한테 립밤을 찾더라고요. 근데 아시잖아요. 저 약간 쨍할 립 좋아하는 거 그래서 그런 래서그 것들은 친구들한테 거절을 당해서 그래서 립밤을 가지고 다니기로 했습니다. <웃음> 이것도 미니 립밤이에요. 디어달리아 미니 립밤이고요. 디어달리아 감성 진짜 너무너무 내 취향이야. 너무 예뻐. 저는 밖에서 립밤을 잘 바르는 편은 아닌데 또립 메이크업 안 하는 친구들은 꼭 투명한 립밤을 찾길래 이거를 들고 다닙니다. 약간 저 친구들이, 마로가 너뭐 그거 있어? 이랬을 때. 이렇게 꺼내주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작은 브로우. 브로우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거는 좀 길쭉하고 좀더뭉뚝하고 크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거는 미니 사이즈로 나온 건 아닌데 제가 미니 사이즈로 가지고 다닙니다. 이게 이렇게 또르르륵 돌리면 심이 나오고 다시 또르르륵 돌리면 심이 들어가고 해서 심도 안정적으로 보호할 수가 있고 그리고 얘가 얇기 때문에 좀 섬세한 작업할 때 좋더라고요. 저희가 메이크업을 보통 하고 나가잖아요. 근데 밖에서 수정 화장을 하게 될 경우에는 어떤 한 부분이 좀 지워졌다 이런 경우가 많은데 꼬리 같은 거좀 다듬어 준다든지 비어있는 거좀 채워준다든지 할때 굉장히 유용하기 때문에 얘를 항상 넣어 가지고 다닙니다. 이게 이렇게 여러 번 그으면 조금 짙게 발색도 돼요. 아주 가끔 너무 쌩얼일 때 갑자기 약속이 잡혔다 그럼 이걸로 아이라인처럼 그려주고 하기도 해요. 그리고 또 미니 팔레트! <웃음> 제가 팔레트까지는 사실 크게 들고 다니지는 않아요. 근데 또 수정화장이 필요한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럴 때는 이런 미니 사이즈를 가지고 다니고요. 요거는 제가 원래 잘 쓰고 있는 롬앤 에러데나이즈 3호 말릴라그라스입니다. 요 4구 팔레트가 원래는 사이즈가 한요만한데 그것보다 더 미니 사이즈로 나왔어요. 더 들고 다니기가 좋고 수정화장을 하거나 그냥 메이크업 쓱쓱할 때 손가락 하나 딱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라서 아주 간편합니다. 알차게 들어있는 이 구성 좀 보세요. 요거 약간 보조배터리 같은 그런 느낌으로 들고 다니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이렇게 한 번에 발색이 굉장히 선명하게 되는 타입이어서 진짜 급할 때 쓱쓱쓱쓱 해가지고 메이크업하기에도 아주 용이한 팔레트입니다. 이제 여기에 우리 패드도 필요하겠죠. 정말 피부가 이건 쿠션을 얹어가지고 될 일이 아니다. 닦아낸다음 다시 얹어야 된다 할 경우가 있어요. 가끔. 그럴 때를 대비한 이제 일회용 패드입니다. 이 패드는 지금 에스쁘아랑 메이크프렘 거한 장씩 들고 있는데요. 사실 가리지 않고 그냥 넣어요. 제가 평소에 쓰는 패드라면 은좀 원래 잘 쓰던 거 이렇게 쓸 텐데 이거는 진짜 비상시잖아요. 뭐 제품을 산다든지 했을 때 오는 사은품 같은 거 그런 거를 그냥 넣어 가지고 다닙니다. 정말 급할 때는 제가 물티슈 대용으로도 한번 썼었어요. 이거는 이제 데일리 파우치에는 이렇게 낱개로 가지고 다니는데 여행용 파우치에는 휴대용 패드 케이스 있죠? 거기에다가 패드를 넣어 가지고 다닙니다. 아, 요거 소개를 안 했네? 요것도 지베르니 아까 그 시딩 보내주실 때 같이 보내주신 거예요. 지베르니 밀착 브러쉬 라이너 미니 사이즈. 너무 귀엽죠? 나는 이렇게 미니 사이즈가 너무 좋더라. 이것도 자주 쓰게 되진 않지만 없으면 괜히 허전한 그런 아이템이에요. 진짜 혹시 모르잖아요. 내가 뭐 갑자기 눈물이 나가지고 이쪽 한쪽 눈꼬리만 사라졌어. 그럼 그 상태로 돌아다니고 싶지 않잖아요. 그때들딱 꺼내가지고 너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이러면서 쓰게 되는 거죠. 이렇게 부드럽게 아주 잘 발리고 선명하게도 보입니다. 그리고 또제 꿀템 미니 과일사 요렇게 생긴 괄사는 좀 생소하지 않나요? 보통은 그 하트 모양이나 요런 모양이나 막 이렇게 좀 넓적한 형태의 괄사를 많이 보셨을 텐데 요거는 지압하기 정말 좋은 괄사입니다 체했을 때 밖에서 체했을 때 요런데 이렇게 합곡이나 <웃음> 제가 혈자리 이런 것도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지압해주기도 하고 그리고 진짜 너무 졸려 근데 난 일정을 소화해야 돼 그러면 요런데 살짝살짝씩 눌러주면서 잠을 깨기도 하고 뭐 당장 뭐 사진을 찍거나 해야 되는데 얼굴 너무 상태가 별로야 그럴 때 이제 이귀 뒤쪽 같은데 지압을 꾹꾹 해주면서 약간 라인 정리를 시켜주는 거죠 그리고 크기도 작고 진짜 펜처럼 들고 다니기가 쉬워가지고 얘도 항상 파우치 안에 있는 템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행을 갈때 챙기는 거잼소 미니 사이즈입니다 요 잼소 마켓이 지금 제품 수급 때문에 계속 좀 늦어지고 있어요. 그럼서한 3월 말, 4월 초에 정도는 할수 있을 거라고 하시는데 열심히 제가 속눈썹을 재배하고 있거든요. 제가 호캉스 가고 그럴 때 하루에 한 번씩 바르는 챌린지를 진행하고 있다 보니까 이걸 챙겨가야겠더라고요. 그리고 일회용 렌즈가 항상 좀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맨날 들고 다니는 건 오렌즈 비비링 브라운이거든요. 근데 오렌즈 비비링 라인 자체가 다 괜찮아요. 가장 데일리한 거를 넣어가지고 다녀야지 좋을 것 같아서 이거는 항상 들어있는 파우치 템이고요. 이거랑 쌍으로 같이 렌즈 집게 이거 밖에서 렌즈 계속 손 위에서 막 떨어지고 그런 경험이 있죠 그럴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렌즈 집게도 항상 세트로 같이 가지고 다닙니다 휴대용 안약 일회용 어머 이거 다쓴 거잖아 요 일회용 안약을 들고 다녀요 이거는 제가 렌즈를 끼지 않더라도 들고 다니는데 눈이 좀 뻑뻑하고 건조한 편이어서 밖에서 쓰기에도 좋고 그리고 이게 거의 립밤만큼 주변 사람들이 많이 찾더라고요 안약 있어? 이 소리 진짜 많이 듣지 않으세요? 돼요? 그때 이렇게 하나씩 꺼내주다 보니까 다 썼네 그리고 이거는 달바 손세정제예요 제가 가지고 있었던 것들이 디자인이 좀 투박하고 음, 냄새가 좀 알코올 향이 많이 나고 잔여감이 좀 마음에 안 들고 패키지가 별로 그랬거든요 근데 이거는 향수 같지 않아요? 향수처럼 쓰셔도 돼요 왜냐면 이게 향이 약 그러니까 레몬그라스? 시트러스 향이 나면서 이게 절대 손세정제라는 그런 느낌이 안 들거든요? 그리고 디자인 좀 보세요. 너무 고급지지 않아요? 제가 이거 들고 다니면서 이제 학생들한테도 뿌려주고 친구들한테도 뿌려주고 그러면 항상 볼 때마다 이거 뭐야? 어디 거야? 되게 예쁘다. 이 소리를 들어요. 그래서 약간 뭐랄까? 보여주기 식의 손세정제? 같은 느낌도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머리가 이 정도 있거든요. 네, 앞머리가 떡지거나 좀 마음대로 안될때 이렇게 빗을 이용해서 한번 정리를 해주면 좋아가지고 이 접이식 빗은 중학생 때부터 항상 같이 가지고 다녔던 그 템이에요. 얇고 납작하고 컴팩트하고 아주 좋죠. 가볍고. 여분의 머리끈. 이거는... 아마 사은품으로 받은 것 같아요, 쇼핑몰에서. 그러고 이제 핸드크림이 있는데 핸드크림은 제가 여름에는 안 들고 다니고요. 겨울에만 좀 들고 다녀요. 지금 넣어놓은 거는 라브르켓 핸드크림이긴 한데 이게 그레이프 프루 리프거든요. 자몽. 솔직히 향은 좀이 어린이 같은 취향의 마롱에게는 살짝 더 성숙하고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게 골져스한 성숙함이 아니라 깔끔하게 성숙한 느낌? 저는 핸드크림을 집에서 쓰든 학원에서 쓰든 하다가 약간 이렇게 납작해지고 부피가 줄었을 때 휴대용으로 넣어가지고 다닙니다. 진짜 나는 조선시대 태어났으면 실학파였을 거야. 이 0.1g이라도 더 가벼워지겠다는 이 아 이렇게 다 비워냈더니 여기에 남아있는 조그만 애들이 있네요 요거는 면봉인데요 면봉은 필요할 때가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넣어가지고 다니고 얘는 이브예요 퀵. 이브거든요? 제가 머리 아팠을 때 이브를 먹으면 정말 금방 나와서 저는 이브를 진짜 추종합니다. 타이레놀, 에드빌 이런 게다안 들었을 때도 이브를 먹으면 나와가지고 밖에서 갑자기 머리가 아프거나 그럴 때 약국을 갈수 없는 상황들이 꽤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를 그냥 심지어 먹다 남은 이 하나를 비상용으로 이렇게 껴가지고 다닙니다. 제가 혹시 몰라 병이 있거든요. 혹시 내가 아플지 몰라. 혹시 이게 필요할지 몰라. 혹시 뭔가 없을지도 몰라. 이렇게 바리바리 여러 가지 아이템들을 챙기다 보니까 이렇게 파우치가 꽉 다양한 아이템들로 채워지게 된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보여드린 아이템들이 정말 많은 거에 비해서 이 파우치 안에 다 들어간다는 게 진짜 놀랍지 않나요? 심지어 안에 공간까지 남을 정도로 제가 미니 사이즈를 추천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들고 다니면 친구들이 항상 이거 뭐야? 라고 물어봤던 탐내는 제품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었지만 기회가 별로 없었던 그런 미니 파우치 꿀템들까지 소개를 드렸고요. 여러분들도 미니 제품들에 홀릭이 되어서 이 삶의 질을 높여보세요. 오늘 영상도 잘 보셨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댓글도 많이 많이 달아주세요. 그럼 우리는 곧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 오늘도 달콤한 하루 되세요. 안녕!